더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우리 집에 바쁜 일 있어갖고,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네요. 근데 이게 더덕인데요. 어, 딸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걸로, 뭐를 하냐 하면, 더덕 김치를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껍데기 벗기는 게 일이요. 칼로 이렇게 사사 문지면, 잘 벗겨지긴 한데, 도마 흙 묻을까봐 비닐을 내가 깔았어. 그냥 먹어도, 그냥 먹어도 엄청 달고 맛있어요.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우, 더듬 향. 아우, 더듬 향 좋아. 희쳐갖고 갈까? 희쳐와야 되겠다. 희쳐, 어? 휘쳐, 흙을 희쳐야 되겠어. 아, 휘, 물에다 희쳤더니 좀덜 <웃음> 지저분해 보이네. 아유. 그냥 하니까 그냥 너무 새카매갖고. 아, 또 우리 아들 등장을 했네. 아이 더라 더더 왜 이렇게 시커 말까 그 껍질이 응 땅속에 있으니까 아니 흙이 이상하니 더 까만 돼서 잘 되나 봐 다음 이런 거안 보내도 돼요 <웃음> <웃음> 이, 이 껍질을 살살 까면 되는데 언제 껍질 까이 이렇게 긁어보면 낫지 아 껍질 까 되게 많네 응 만한 아, 김치 담아서 먹을 때도 좋지 아삭아삭하니 달콤하면서 더덕 김치 못 담아 먹기 비싸서 근데 향은 되게 좋더라고. 응. 꼬다리 잘라야 되나, 내도? 응, 거기 잘라. 이거로 내가 먹고. 먹어봐,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어. 맛있지? 응, 어, 그냥 이대로 그냥 먹어도 되겠어. 응? 비닐 치워보자. 그니까. 비닐 몇깐거야요 이거는? 아니, 여기 도마에 어. 흙 묻을까봐. 흙 묻으면 뭐 닦으면 되지. 흙잘안지워질까봐 되지. 그냥 이거 껍질 베끼지 말고 그냥 수세미로 빡빡 대충 분대 사면 안 돼? 안 벗겨져? 아니야 대충 그냥 흙만 털어가지고 에이 지저분하지 뭐 어때 지금 먹기만 하면 되지 야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랬어 다음에 이거 보내고 기차 타고 올라오세요 까봉? 어야 여기다 도마 다 긁어줘 에이 괜찮아 문대면 돼 아, 향은 진짜 좋네 형왜 이렇게 좋냐 아, 이거. 맞어. 이거 하긴 어? 힘들어도 먹으려면한이틀이면다 그러니까. 먹어버려. <웃음> 뭐 이틀 하루면 다 먹지. 우리가 하루에 다먹 먹는 건순간이야 하긴 힘들어도. 형은 진짜 좋네. 아 이게 결이 이쪽으로 이게 더잘까지나 아니 유난히 겉에가 어떻게 다른 게 있어. 원래는 봐봐. 원래는 이거를, 응? 응?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벗기는 건데 껍질을 이렇게요. 이제 아 맞아. 이렇게 벗기는 거야 원래는요. 이렇게 벗기는 건데 바쁘니까 언제 이렇게 벗겨 그러니까 긁는 거지. 다 먹어본 거다 까기 전에. 까면서 다 먹어본 거 있어. 네, 잘려 나간 거 먹는 거요. <웃음> 이렇게 딱 이렇게 벗기는 거야 반 갈라가지고. 이게 더 빠르지 않나? 아 이거 더 늦어 안돼안 돼. 안 돼. 그거 안 돼. 어, 그냥. 이 노동에 끝이 없구만 <웃음> 끝이 없어 끝없는 노동 야 우리가 먹는거니까 대충 그, 대충 베기자 그니까 응. 물로만 씻어도 돼이 그냥 물로 씻으면 여기다 이렇게 반찬해서 먹겠냐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진짜. 뭐 어때 턱 먹어도 돼 흙은 응. 더러운게 아니에요 아니 흙은 아니지만 이거 겉에 응. 껍질이 그러니까 뭐 어때 옛날에 땅파서 풀풀이막해서 먹었는데 응. 아 이게 더, 잘 벗겨지면 잘 벗겨져 아, 손이 끈적끈적해 진이 나와가지고 그만 까는 손이 부지런하잖아 음. 눈은 개울른데 손은 부지런한거야 아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웃음> 불 붙었어 아, <웃음> 아 향은 진짜 향이 너무 좋다 응 음. 이거 벗길 때 향이 음. 싹싹헐 올라오면 음. 너무 기분이 좋아 누나한테 땡큐해야겠네 아주 <웃음> 누나 땡큐 k 덕도땡 Thank you. t h a Thank you. Thank you. Thank 그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현적 있잖아요. 저도 음. 산타덕은 되게 적어. 그거보다 어, 지 예전에 도덕회로 한번 사내 갔다가 다시는 안가잖아안가왜안 가? 뱀이 많아 가지고 위험해. 산에서막구르고 음. 막. 그게 장아신 고가야 돼. 뱀이 음. 안 물고. 군들은 장아신거같은다 뵙겠다. 음. 아, 산이 끈적끈적하네. 더덕을 이렇게 깨끗이 까서 깨끗이 쳤어요. 요 통으로 이건 이제 깨끗이 쳤으니까 통으로 콕콕콕 두들겨 이렇게. 야 그래도 쪽 찢어 먹는 재미도 있어. 그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응. 너무 큰가? 어, 맛있겠네. 맛있겠어 아주. 맛있겠어? 응. <웃음> 너무 크면은. 이게 반으로 갈라서 두들겨도 괜찮아 큰거는 됐어 다 했고 갈아도 국물을 벗었어 갈아? 아니 고추랑 갈라고 그냥 담으려고 랬는데 맛있게 담으려면 자 홍고추 4개 정도 하고 건고추좀 이렇게 하고 같이 섞어서 갈으려고 배는 안 넣고 더덕 자체가 다니까 더덕은 안될 필요가 없어 양파만 넣고 양파 중간 하나 여기 밥을 밥을 한 숟가락만 딱한 숟가락만 넣어야 돼 전혀 안 넣은 것보다 한 숟가락 여긴 적국 이, 이게 이 액젓은, 어, 새우젓, 황색이젓, 멸치젓 내가 세 가지 넣고 달 해가지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100ml. 이게 짜, 젓구리. 고추가 안 갈아지니까 물을 조금 부어주고. 아, 매워. 쪽파. 쪽파인데, 대파 넣어도 괜찮은데, 쪽파가 우리 마당에 있어서 이렇게, 어, 뽑아서 따듬었더니, 너무 납신해가지고 이러고 생겼네. <웃음> 쪽파를 넣어야지, 이게 좀, 쪽파가 좀 이렇게 약올라가지고 좀 독하거든. 그래야지, 어, 맛있을 것 같고, 파 냄새가 강해서. 와 매워. 파가 엄청 맵네. 마늘. 생강은 더더 향을 죽이니까 생강은 패스. 깨를 좀 넣고 구워정도 이게 뉴가간데이뉴 수간을 넣으면 은 확실히 막 이렇게 무도 그렇고 아삭아삭해요 그리고 싱싱하고 그래서 더덕은 아삭아삭하면 더 맛있으니까 이거 조금만 조금만 넣어줄거야 더덕은 별 양념 안해도 더덕 자체가 맛있으니까 너무 양념을 많이 하면은 또 양념이 다 맛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정도만 고춧가루 좀 넣어보고 더덕만 할거예요 다른거 뭐 안넣고? 더덕만 음. 딱 해갖고 어. 쭉쭉 찢어먹을예야좀싱거울것 같은데? 아우 매워 매워 아이고 매워 엄청 매워 설탕을 조금만 넣자 반숟가락만 와 엄청 매워 이게 딸이 어버이날 보내준건데 내가 바빠가지고 못하고 인제서 하네 고춧가루는 조금만 더 넣자 추가로 완성했어 더덕김치가 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먹을 때 한번 먹어봐야지 먹을 때 이렇게 찢어서도 먹고 이거 아니 숨이 안 죽어서 내가 일부러 이거 안절었어요 향이 다 더덕이 향이 다 날라가니까 끝났어요? 응다이 음, 맞는데? 맞아? 응 음. 너무 짜면 안돼 한번 먹어봐 <웃음> 맞지? 음. 음. 근데 이게 이제 더덕이 지금 간이 안 뱉잖아. 그러니까 삼삼하겠다. 음, 맛있네. 음. 하루 정도 숙성 시키면 더 맛있어. 매우니까 더 맛있네. 와, 어? 이게 청양고추 내가 청양고추를 건고추를 음. 넣었잖아 음. 그러니까 더 맵네. 근데 좀 이제 좀 시간이 가면은 좀 매운기가 좀 사라져. 이제 이게 저게 이제 이게. 더덕이 절거지면서 여기서 이제 물이 좀 나오지. 접시다좀 나볼까? 음. 응. 음. 야, 코짠데땀 나네. 와, 내 맛있네. <웃음> 응. 맛있어. 코짠데 땀 나? 응. 이 더덕김치야 이제 이렇게 이게 비싸서 모든 어서 그렇지 진짜 맛은 좋아요. 내가 요새 좀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영상을 자주 못 올렸어요. 이렇게 더덕김치가 끝났습니다. 감사해요.